여기가 <웃음> 를해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So 야, 쓰 야. 같이 네. 못하러 들어가지고 이이 없어 데 찍어줘 찍어줘 자어도가가도자도도 아 그래 사 h s e s a n s i h e s d a n e o I n y o u k gremble. 사이버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너 사이버들, 오이오 너무 어 나도, 나도, 나도, 야, 중량 나와중나 이거 나도, 이 잘케가아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